안녕하십니까 4월 1 3일자 해외선물 원기 중견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금리가 최소 3는 넘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락했는데요 투자심리도 최근 지수 약세에서 볼수 있듯이 업주 엎드린 형국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물, 물가지수 고점론이 무색하네요. 한동안 투자심리 회복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와 오페드 증산 차질로 인해 상승했네요. 일단 금리 인상 기조의 강도와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는 금리 인상에 우호적입니다. 그래서인지 금도 일주일째 쉬지 않고 오르고 있네요. 다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물가지수라는건 원래 웬만하면 상승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고객님들께서는 hs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3% 매도 7%로 드디어 과매수권에 진입했습니다. 원유는 매수 78%, 매도 22%로 여전히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 매도 95%로 오늘도 매도 과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과 함께 낯닥이 집중하셔야겠네요. 잔뜩 가라앉은 투자심리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낯싹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궁금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14.180포인트 부근에서 강한 저항선이 보이네요. 원유는 오늘도 94달러에서 99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입니다. 금은 지선이 1965달러 근처로 재차 올라선 모습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은 매도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지선 위주로 살피셔야겠고요. 나삭은 과매수권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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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sh you today, goodbye!